가루인데저 어. 안에 가면 어, 꽃이 엄청 많대. 설명 가루텐 가면? 어 종류별로 있나봐. 음. 빨리 들어가 보자. 몇달 만에 왔지? 어우 꽃밭에 앉아 있으니까 예쁜데? 내가 여기 구경 오려고세 달을 기다렸잖아. 세달세달세달 기다렸나? 어. 내가, 우리 집 정원도 이랬으면 좋겠다. 응? 앞에 정원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? 아니, 앞에 정원. 좀 있어보이는데? 꽃한 개가 되게 좋다 그러게 있는 자의 여유 <웃음> 뭐리집는 집에... 모르겠는데 우리 집엔 없는데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공주님처럼 <웃음> 이런 데는 노숙자가 사는 거야 이게 왜 노숙자가 사는 거야 공주님들은 저기 성에 가서 살지 아 이런 데는 노숙자가 사는 거야 어우, 시원해 보인다. 이건 뭔데, 벌이 이렇게 많아? 이 꽃은? 꽃이 있나 보지. 꽃이 가나 봐. 봐. 난이꽃 되게 예쁜 것 같아. 화면, 화면에서 찍으면, 더, 더 예뻐. 아, 여기 뭐 있나 봐. 벌들이냐? 너무 예쁘다 이것도 잡초 왕국에 잡초왕 하지 말고, 응. 응? 장미 왕국에 왕을 해주시는 건 어때요? 가시 때문에. 난 장미 너무 예쁜데. 옆 보이는 게프랑크푸르트 전송탑이예요. 방송국 탑. 한국에 있을 때는 국민의 방송 KBS에 제가 자주 일하러 갔었습니다. 밀라노에 밀라노에 밀라노 장미? 밀라노 장미는 베르디 장미인가? 우리 집 병원도 이랬으면 좋겠다. 군수대는 관리가 힘들어 여기가 팔맨하우스인데 여보 어. 관리자가 살았던 그쪽이래 야, 음. 조화인 줄 알았더니 조화가 아닌가 봐. 아니지. 특히 게막 고무같이 생겨가지고 특히 저거. 응. 이거는 이 하얀 꽃은 좀안 그러는데, 저이 빨간은 음. 막 고무같이 생겼잖아. 보면 조화같이.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음. 어 여자수박. 원래 외국 영화 보면 이런 어이. 나무 밑에서 딱졸자리 깔아놓고 피크닉 가방 갖고 피크닉 가고 책 읽고. 어? 응. 되게 낭만적으로 보였었는데 이런 데가 그런 데네 응? 그렇지. 아줌마들 저쪽 가면 그러고 있을걸? 그런가? 이 나무에도 다 이름이 써있네 내나무는 어디에 있을까? 당신나무는 저기 딴 동네에 있지 내나무는 비슷한데 한번 찾으러 갈까? 아니? 저쪽에 있어 한번 가볼까? 우리 나무 응. 어디있나 여기 제 친구 오리들이 단체로 살고 있는 럭셔리 하우스예요. 맞아. 이렇게 데서 살잖아, 얘네. 어, 외부에 침략도 없고 정말 멋있다요. 친구들이 오지를 않아요. 왜? 저희가 더 여기는 애들이 럭셔리해서 배가 부르거든요. 그래서 안 오는 것 같아요. 야, 끌끽기 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는? 저는 이제 날씨도 오늘 적당히 한 25도잖아? 얼마나 좋아? 많이 올라갔다 기온이 몇. 20도까지 또 떨어졌다가 다시 25도까지 간 거지? 뭐야 맨날 35도 갔다 20도 갔다가 한, 한 3일 정도 35도 갔었지? 그러게 그러다가 다시 20도로 18도 또 떨어졌다가 다시 25도로 올라왔어 왜냐 하면 어. 분수인데 어. 이 물이 밑에서 어. 가위를 타고 올라오는 거야. 그래서 어. 저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곡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어. 떨어지고 어떤 어. 것들은 어. 밑에서 이렇게 치어 받쳐서 어.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돌이돌 자체가 부르는 게 어. 수압으로 부르는 거야. 모터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. 어. 멋진데? 응. 어 여기서 공연하면 좋겠다. 여기서 공연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원래는 어. 올해 한국에서 팀이 어. 오면 어. 이런 데서 공연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것 때문에 팀이 못 오지. 어 여기 꽃 냄새 좋은데? 그래? 어디서 나는 꽃 냄새가 나는데? 자리도 뭐 제법 마련돼 있고. 내 친구 오리가 새끼를 낳았습니다. 근데 얘네들은 꼭줄 서서 간다?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감시하고 그런다? 제가 어떻게 이 습성을 잘 하냐고요? 얘들이 다제 친구거든요. <웃음> 어 사진에서 보는거 너무 예쁘다 시원하고 이게 뭐라고? 일본의 황제 떡갈나무 그렇구나 떡갈나무 속속에 시노나마 예쁘다 <웃음> 유유자작 보도 <웃음> 타고 저 사람들은 저거 타고 어디 가는 거야? 그냥 한 바퀴 돌리는거 같아 런리는거 같기는 이런 거 있잖아